깍두기의 무는 따듬할때 이런 거를 짤고 이거를 수세미로 닦아냅니다. 깨끗이 시은 물을 다시 또 더러운 약간 정물을한 다음. 누가 3kg가 넘는 거라 워낙 크네요. 이제 소금에 절이면 절여두었다가 소금에, 소금에 절여요 절였다가,다가 어건 어, 건져내서 어, 닦지 않고 건져내서 양념하고 버무리면 됩니다.